자, 33번. 자,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요. 어,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에 보면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여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어, 체포적부심 어,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예,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체포영장에 의해, 어,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어, 이, 저, 뭐야, 긴급체포된 깨끗하게 해볼게요. 예, 긴급 체포된 피의자도 바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설명을 또 이어가볼게요.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 2번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죠, 공소 제기 기소가 됐단 얘기죠. 어,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어, 청구의 이유에 어, 따라 청구 기각 결정이나 석방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맞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네. 어, 바로 적부심사 청구하고 나서 바로 검사가 기소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이 피의자는 어이 석방 결정이나 기각 결정, 그죠? 예, 뭐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해 보겠습니다. 어,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보심사조서는 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 피고인이 증거로 하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성법 312조 제3호에 의하여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어,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 구속적보심사조서 있잖아요. 예, 여기서 요것은 315조 3호에 의해서 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그것도 좀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제 4번에 한번 볼게요.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보 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을 내는 경우 보증금 납입된 후에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예, 잠깐 여기서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제 맞는, 얘기, 맞는 얘기고요. 이거 얘기를 하자면 일단 돈이 중요해.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어, 구속이나 이런 것을 좀 그런 거에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도 뭐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은 형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뭐 바로 이제 뭐 그렇죠? 에들 예, 뚫려 가 갖고 뭐 부, 나와,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석이란 제도가 있는데 좀 있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예. 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석방을 얘기하는 건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 5번에 볼게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한 때에는 형사성법 402조에 따른 항고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법원은 이 항고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보증금 납입 조건부, 그러니까 돈이야 돈 보석을 얘기하죠. 그 중에서 구속된 피의자만 가능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안되고요. 자 보석은 여기 줄여서 뭐 보증할 만한 돈이라고 랬죠 보증금 납입 석방 줄여서 보석이라고 하는데 이 보석은 구속된 피의자만 해당되고 체포된 피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구속적 보심 구속체포 적 보심 되게 헷갈려 갖고 뭐 어떨 땐한고 된다 그러고 어떨 땐 안된다 그러고 계속 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시,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돈과 관련된 것부터 봅시다. 자, 돈과 관련됐다는 것은 뭐예요?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거 자, 체포적보심사에서 체포된 피의자,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이 불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속적보심만 해당되고 체포적보심문은 되지 않는다는 거 불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속적보심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는 가능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 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어,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를 또 자주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로서 있잖아요. 예, 보통 한고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즉, 단 즉시 한고는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크게 이두 가지로 좀 나눠 보세요. 그래서 하나는 돈이 들어가는 거, 하나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두 그러니까 개로 나눠 보시고 시험장에서 무조건. 보증금 납입 조건부 그렇죠 보석, 보석이라고 그러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보석 보석에 대해서 머릿속에 잡아 두시고 돈 들어가는 거자 근데 자 지어보고 돈이 안 되는 거돈안 내고 돈하고 사, 무관한 거예요 어 체포 구속 적부심에 있어서 그냥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거는 항고 불가 또 석방 결정이 내린 것도 역시 항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요 요 빨간색 덩어리하고 이 노란색 덩어리랑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자 오늘 이 시간이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하나는 돈, 돈이 돈 들어가는거 하나는 돈이 안들어가는거 자 돈이 안들어가는건 빨간덩어리는 어떻게 돼요 전부 항고가 불가하다는거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는거 자그 중에서 뭐예요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바로 보석이 불가하다는거 알아두시고요 그죠 예, 구속적부심만 오로지 된다는거 그리고 그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즉시 항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보통한 거면 됩니다. 보통한 거는 근데 즉시항고하고 보통한 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어, 집행정지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한 고만 가능하고 즉시항고 바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거 이거는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한 고는 가능하다는 거 이게 시험의 대박이죠. 그 아까 전에 그래서 변호사 시험 문제에 어, 답 5, 정답 5번 처리했는데. 그래서 아까들 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뭐라고요? 항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속된 피의자. 자, 보석할 때 어떻게 돼요? 예, 항고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또어 설명도 드릴게요. <웃음>